1월이 어떤 막댄지 2월이 어떤 막댄지 나타내는 이 영역을 범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 아래쪽에 표로 만들어진 걸 데이터표 다른 말로 데이터 테이블 이라고 합니다 데이터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면 이런 형태죠 여기에 보면 1차 수주액이 어떤 건지 표시가 없습니다. 범례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차트 요소 추가에서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범례 표지 포함을 체크해 주면 1차 수주액이 파란색 꺾은선이라는 걸 범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례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데이터 표에서 다시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에서 범례 표지 없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